왔다! 왔어! 진행자, 카빈 트르블러 왔답니다. 오늘은 당근과 오이의 간단한 모양을 내는 조각작품들을 한7곱 가지, 가지수로 나누면 7곱 가지만은, 어몇 가지 쭉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작품들이 다 완성되었을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도 마지막에 지켜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진행되는 과정 우리 하나에 이렇게 다섯 등분을 해서 다섯군데를 간단하게 조각을 내서 이렇게 다시 지그재그로 이어내면은 하나의 훌륭한 작품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죠 이게 아주 쉬워요 네, 모양을 보시면 검사합니다 네, 거의 완성이 됐네요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섯개의 사슴을 다섯 해서 오이하나에 이렇게 만들고 어 지금은 오이 꽃바구니를 만드는 겁니다. 밑에 떨어지지 않고 옆에 손잡이를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꽃을 담을 수 있도록. 옆에 조그마한 당근으로 나중에 끝부분을 잘라서 꽃을 만들어서 저 바구니 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당근에 꽃을 만드는 겁 하나 도 나중에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홈을 파내면 됩니다. 뭐, 사실 근데 사이가 좁아서 쉽지는 않지만 저렇게 간단하게 파냈답니다. 이 이제 끝부분을 잘라서 조그만한 꽃입니다. 거의 촌 틈만 해요. <웃음> 네 조금 다듬어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바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예, 그래도 조금 모양을 더 내는 의미로 다듬어주고 있습니다. 저것을 한두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조금 있다가요. 자, 아주 작죠. 예, 저 꽃이 나중에 저꽃 바구니에 들어갈 거고 지금은 아, 당근. 다섯 입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크게 해서 만들었습니다. 저거 바구니에 안 들어갑니다. 커서. 왔다 왔어 카빙 트래블레은 이렇게 한 번씩 카빙을 하는 것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또 마지막에 당근 끝부분에 살짝 오려내서 또 꽃을 만들었죠. 네, 저렇게 해서 저 작은 꽃을 두 개를 만들어서 꽃바구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간단하게 꽃, 당근 끝부분을 보족하게 해서 살짝 칼로 오려내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. 오이 꽃바구니. 이제 꽃바구니에 같이 사진질을 해서 꽃 모양을 한번 이어보는 겁니다. 아까는 잃지 않았었죠. 어, 이런 형태로 이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. 저번에 그러네요. 옆에 <웃음> 네, 만들었던 거 같이 세팅을 해봅니다. 아주 작죠. 꽃바구니가 지금은 콘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옥수수, 옥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가운데는 옥수수 알맹이를 엮고 끝 부분은 수염을 가늘게 잘라서 엮는 형태로 오늘 카빙이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. 가진 작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죠. 저 사이사이에 옥수수 알맹이 하나하나를 어, 만드는 한정입니다. 아, 이제 만들어서 끝부분을 약간 시험처럼 해서 한대다 만들어도 되고요. 위에서는 윗부분만 한 3단계 정도 하고 밑에는 잘라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쳐다보면 복선이 이렇게 될수록 네,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. 오늘 세팅자 된장 품 하나하나 쭉 나열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. 쭉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예, 이렇게 해서 식재료 예, 간단하게 카빙을 해서 우리가 식사를 했을때좀더 분위기를 돋볼 수도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. 네 간단해 찍는 것 같은데 사진을 찍으니까 아, 원래 실제 했던 것보다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순서대로 하나 하나 림 세팅을 한. 사진을 동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빙트레블러가여행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이런 카빙도 해보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